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좋더라. 어떤 카페는 종목을 잘 추천해 준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받고 카페도 가입하고 차트부터 재무제표 보는 법까지 모든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인지 너무 많은 양이 처음부터 머리에 들어가진 않더군요. 그후이 정도면 실전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통장에 돈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30만원 넣고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욕심도 있었지요. 용돈이나 벌어보자. 저는 시작하자마자 몇번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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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못 버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었지요.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식 중독 초기입니다. 좀더 지나면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컴퓨터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때는 이게 주식 중독인지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할 때입니다. 지금에서야 이 모습이 주식 중독 현상이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꼭 몰빵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느끼는게 어내 아, 투자 금액이 작아서 수익을 못 내는구나. 내 돈이 조금만 더 많다면 물타기에서 가격 좀덜꿨을 텐데. 아니면 상한가치는 종목을 보며 어저 아, 종목을 사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있는 분이라면 주식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꼴 나거든요. 그래서 일해서 모아둔 돈 150에다. 부모님 돈을 조금 보태서 통장에 더 넣었습니다. 이제 원금은 300만원입니다. 며칠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처럼 시작합니다. 이때도 수익률 10% 이상에서만 매도하였죠.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 10% 나는데 매수 후 하루 많이 걸릴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리더군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돈 300만원으로 저 주식을 다 샀다면 수익금이 얼마야? 왜 이렇게 조금씩만 사서 수익을 볼까? 한꺼번에 사서 수익금을 왕창 벌어보자. 그 후가 저의 하루 몰빵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운이 좋아서 수익도 잘 냈습니다. 30만원으로 며칠해야 3만원 5만원 벌던 것이 300만원으로 하니 하루에도 10-15만원 벌리더군요. 제가 사면 그날 상한가를 치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벌때는 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때이기에 어떤 종목이던 잘가던 때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몰빵으로 풀매수를 시작하자 단타쟁이가 되더군요. 말이 좋아 스켈퍼 데이트레이더이지 그냥 주식 중독자입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꺾일 때쯤에는 주식이 안되는 겁니다. 하루 많이 벌어봤자 아침에 10-20만원 벌면 오후에는 물리고 다음날도 내려가고 더 있으면 안되겠구나. 마이너스 30 40만원 손절하고 나오고 몇 주일을 3,5만원씩 모아서 며칠 만에 한 종목에 물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의 원금마저 까먹기 일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우량주를 안사니까 이렇게 손실을 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맨날 테마주만 따라가던 때였죠. 그리고 우량주에 몰빵했는데 크게 한번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150만원까지 내려가더군요. 손절을 안하고 주식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손실을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합니다. 왜 손실을 보았을까? 그전에도 손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처음 들어갈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하다가 꼭, 하, 이거는 분명 오른다고 몰빵하면 물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보유한 주식을 보니 아직도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알바에서 돈 벌고 막노동에서 벌고 무조건 조금씩 돈이 남으면 물타기 계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안 내려가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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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원금을 회복하는구나. 저는 100만원 정도 수익보고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다시는 우량주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량주는 내려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올라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후에 원금 확인하니 600만원이 좀 넘더군요. 그 전에는 어떤 테마주였더라. 제가 샀을 때가 세력이 물량 다 털고 나올 때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몰빵했다가 크게 한번 잃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테마주 상따 여러 가지 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몰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산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막 오르더군요. 어, 저걸 몰빵했으면 얼마야. 다시 지병이 도시더군요. 그후 몰빵으로 돌변하여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 잘 봤습니다. 그때가 다시 지수가 오르던 때라 원금 1,500만원 가까이 불렸습니다. 그 돈에서 좀 빼서 동생 학자금도 내주고 여러가지 쓸 때가 있어서 조금씩 빼쓰고 아버지도 드리고 돈잘 벌리니 신나더군요. 그리고 원금 1천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종목 돌아다니면서 매일 몰빵 풀매수로 수익과 손실을 오가더군요. 중반에 300만원으로 하루에 10만원 수익을 보았었죠. 그런데 세배 이상의 돈인 1 천만원으로 하루 수익금이 10만원을 넘기기가 힘들더군요. 왜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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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계좌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앱이 1%만 들어가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내려가도 그만 올라도 그만입니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셨더군요. 그분은 한번 사면 꼭 1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더군요. 저도 그분 것 따라서 똑같이 사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분이 매매한 종목 하나를 몰빵했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 볼팔이구나 바로 접고.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있어서 그분이 사서 내려간 거한 주는 남겨 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손실과 수익을 오가면서 월 단위 정산을 하면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 사뒀던 주식은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그 주식에다 몰빵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또 머리가 팍팍 돌아가더군요. 다시 그분을 따라 해 봤습니다. 역시나 못 기다립니다. 이미 주식 중독인 상태에서 한번 사면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매매 방식을 따라할 수가 없더군요.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오른다는 것이요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그분처럼 그분은 20종목 이상을 매매하셨습니다. 투자금액 6천 중에 1%인 60만원씩만 매수합니다. 한 종목에 6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량주 저가주 어떤 종목이던 자신의 판단하에 사고 싶은 모든 종목을 사는 듯 하더군요 따라해보았습니다. 그때 현금 비중은 테마주의 몰빵으로 물린 것 빼고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100만원으로 그동안 공부한 대로 저가에 아니면 저항대에 횡보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여러가지 테마주 여러 종목을 10만원씩만 매수해보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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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하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으로 아무리 물타기를 해봤자 얼마 못 가더군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어떤 카페에서 손절을 중요시하는 글을 봅니다. 제가 케마주에서 물렸을 때 충분히 마이너스 10%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50만원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계속 내려가더군요. 이때 두 종목 합이 마이너스 300만이었습니다.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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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미술을 썼죠. 미술을 쓰니 더 떨어지대요. 차라리 쓰지 말 것을 마이러스 200만원에서 손절하였습니다. 이제 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때 손절할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이게 어떤 돈인데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죠. 실패의 원인은 몰빵과 미스였습니다 우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원금은 600만원이었다. 그리고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한지 세 달이 넘어가는군요. 저의 매매일지에는 날짜, 수익금, 오늘 매매하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시장의 변화, 큰 뉴스거리, 딱 요렇게만 씁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게 도움이 되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며칠을 못 가더군요.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원금 600만원이 800만원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하며 미수를 쓰지 않고 몰빵을 안 하니 손실은 아직 없습니다. 수익금은 작아도 언제나 수익을 보고 나왔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마음에 또다시 욕심이 자리 잡더군요. 그때 느낀 것이 손절만 잘하면 미수 몰빵을 써도 상관없구나였습니다. 800만원이 300만원 되는데 딱한달 걸리더군요. 그리고 300만원이 되었을 때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 학자금이나 내줄 걸 부모님 힘드실 때 보태드릴 걸 여자친구 만난 거나 좀더 사줄 걸 그리고 수익을 낸 후에 무조건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바로 동생한테 만난 거 사줬습니다. 여자친구 선물 사줬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저는 이제서야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으로 시작한 돈은 그렇게 돈을 쓰고도 400만 원 가까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초보입니다. 아직도 마인드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가 저의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주식 실패자로 떠나가게 되었네요. 참 많은 것을 주식에서 잃고 떠납니다. 오늘 정말 쓰레기 같은 페리나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정말 오늘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만 할수 있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무리하게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부업까지 돈을 빌리고 나중에는 못 갚아서 연체를 시작하니 지옥문이 열리더군요. 카드는 오늘로 41차 연체인데 전화 두 통의 문자 4개정도 날라왔는데 대부업 추심은 일주일도 안됐는데 너무나 심합니다. 회사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내가 전화를 못 받으니 회사로 전화와서 사장한테 바꿔달라고 하고 불법주심 아니냐고 하니깐 우리는 누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묻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고 대답했습니다. 돈은 마련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련하냐며 당장 돈 나올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계속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화가 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다섯 번인가 안 받았다고 장기적인 연락두절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세번 이상 연락이 안되면 사기죄라고 하면서요 직장동료한테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더 구해보라고 합니다 직장동료들 또한 큰 대기업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게 벌어먹고 이게 틀지라고 사는데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나요? 동료한테 빌려달라고 하니 조장한테 말해봐라. 조장한테 말해보면 반장한테 부탁해봐라. 반장은 또 그런 건 사장한테 부탁해보라고 합니다. 사장한테 부탁을 하니 부모님한테 해보라고 합니다. 모두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친구한테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친구 두명 정도 겨우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도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말 못하다가 대부업 북쪽 3일째부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개인회생 알아보기 시작하니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100% 변제해야 하는 조건이었고요. 근데 당장 수입료가 없는데 꾸불로는 진행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돈을 도저히 빌릴 데가 없었습니다. 사촌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촌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심 거의 일주일째인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빌려줄 사람이 가족밖에 생각이 안나서 전화를 해서 개인회생 해야 하는데 수입료가 필요한데 수입료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오늘 2년 끊겼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아냐고 오늘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케이크 하나 드리지 못할 망정 사람으로서는 해선 안될 짓을 한거죠. 매일 출근하고 빈 문제 때문에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날인지 생각도 못하고 산것 같습니다. 말해봐야 변명이고 오늘 동생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욕설이 담긴 문자로 길게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아냐고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5월 말까지 제가 거주하는 방도 빼라고 하더군요. 다른 데 나가서 살라고 하더군요. 한참을 멍때리고 있는데 대부업 북쪽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회사로 전화가 오더군요. 사장님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동료들도 동생들도 많은데 완전 인간 쓰레기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이고 뭐고 회사도 못 다니겠고 도저히 부모님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네요. 형사고발이고 다발이고 일단 사장님한테 사직 처리 부탁드리고 경기도 쪽에 공단 있는 곳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숙식 제공하는 곳으로 찾고 있는데 모르는 지역이라 어디가 공단지역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대출은 왜 받아서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주식해서 실패하고 뭐를 보상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흘러간 시간을 보상받고 싶기도 하고요. 주식하는 동안 갖지 못한 추억 또한 보상받고도 싶습니다. 그 모든 걸 희생하고서 돈이라도 벌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꽃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뭐가 소중한지 모르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처럼 주식만 보고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딜 가려고 해도 이젠 차비조차 없네요. 차비는 친구한테 꺼서라도 떠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말도 성내셔서 못했네요. 앞으로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한번안 보신다고 하시면 정말 그러시는 분이시니까요. 감정이 거의 다 메마른 줄 알았던 제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고 느낀 제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생 똑바로 살면서 참회를 해야겠네요. 저한텐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그 가족을 제가 실망시켜드려 잃어버렸네요. 쪽팔리고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고 하나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구 올라오네요. 여러분들은 잘 되시길 바랍니다.